네. 강서 국민의상 시상식을 시작할 때를 하겠습니다. 전면을 기대하여 그렇게 수업을 시행하는 5초입니다.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오늘의 강서구가 이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의 덕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이 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상을 받은 이후에 다름 없이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헌신과 네, 봉사를 해주시면 우리 강서구가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자치구가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다 고맙습니다. <웃음>